자 더블 임팩트 축축축 우와 <놀람> 사춘기라고 우와 야야 <놀람> <놀람> 야, 야, 자동으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고! 반갑습니다 아 우리 패스멀린 출시 처음 되고 실험막 했을 때는 임팩트 있는 그림 나오는게 좀 어렵다 이런 느낌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러분들의 그 머리를 맞대어서 강력한 덱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덱도 이제 신청을 해주신 분이 부분인데요 이름하여 패멀 몰빵 덱입니다 패멀에게 모든 걸다 몰빵해줬어요. 자, 쿄 처젤로. 처젤 우리 기본능력 증가. 쿄로 불 붙이고, 그리드로 방어관련 깎고, 깎을 때을다 깎아놓고, 쿄가 처먹으라 이렇게 치가지고, 멀리 누르고 디버프 하나 더 발생시켜가지고, 거기다 시이막 폭풍이 일어나는 거지. 자, 가볼게요. 구스 형왜 날짜는 바뀌었는데 다 같은 옷을 입고 있나요? 어우 이제 달라졌어요. <웃음> 자 먹고 불명대 빙결에 공불에 막 이런거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음, 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팍 치면서 리오파 한번 쌓이고 팍 치고요 어, 팍 치겠습니다 촤차오 12만 자 더블 임팩트 축축축 우와 32만4천이라고? 우와 야6 0만리야 60마리 야, 야, 자동으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야, 이거 뭐야? 야, 우리가 패멀을 못 알아봤네. 패멀로나 욕하는 사람 다 나와. 어, 나를 포함해서 다 나와. 대가를 봐봐. 아이, 죄송, 뭐가 있어? 아, 잠깐, 야, 데 앞에서 좀 취약하게 하지 그러면은 렇게 패멀로나고 필살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갑. 분 집중하게 만드네. 에기드나야, 어 아, 후라이나 잠깐만요. 근데 좋은 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 와, 시 갑자기 이거 그냥 던지면 안될것 같아. 필살이 피사이 받아지거든. 기어 필살까지 받아주고요. 한번 치보세요. 한번 치보세요. 에기드나야, 치봐봐. 기드나야, 치봐 어, 와, 나쫄았을것 같지. 어참 갈게 어? 버티는지 한번 보자 뭐가 이렇게 많이 화가 났어? 쫙! 쫙! 빡빡빡빡빡빡! 33만 7점 봤나? 죽어요 이번 거 필살기 4랩이긴 하지만 119만 됐나? 우지스형이만 필살기 3개를 겨누고 있어? 사실, 사실 좀쩔었다 사실, 사실 좀쩔었다 와, 근데 뭐, 필사기4람이라도 올킬이 충분히 잘라네요 야, 근데 첫 턴에, 아까 60만 진짜 너무, 일성이, 일성이 60만 터졌어, 일성이. 저 정도 광력 딜을 본 적이 있나, 우리가? 필사기 아니고 일성으로. 에키드나도 40만, 막뭐 이런 정도잖아. 2성 뜨면 게임 터진다. 바로 죽는 거야. 자, 갈게요. 치고, 치고, 치고, 이거잖아. 파 크다! 켜야, 니 네, 그게 디이가 임마, 자세가 축, 축, 임팩트 부시, 고 소멸기대 23만. 폭석! 폭석! 폭석! 폭석! 그사0만사0만 고조 요정도로 나오는데? 각킹삼성 이런거야 해 뜨는 딜이 그냥 일성으로 터졌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또 풀어나가기 좋은게 아까 공불 때는 좀 약간 예외인거고 공불이 아니다. 요번에 전체기 들어가면서 상대한테 디버버들이 터진다. 고 디버 효과가. 자, 다시 복습해볼까요? 살수. 살수는 공불 들어갑니다. 자, 페이에는 발화. 발화는 최대 생명력 50% 추가 피해입니다. 다음 턴에. 요때 요걸 한번 써주는거야. 자 이렇게 가볼게요 퓨전 리액터 익셀 수 있습니다. 뽁속뽁속뽁속뽁속 뽁크다 40만. 이 뭐고? 야 이거 뭐고? 야, 야 이거 뭔데 여러분? 농담이 아닌데 이거? 야 우리 아까 패멀루나 실망하고 욕했던 거 진짜 우리 반성하자 진짜. 저 디버프가 하나 둘세 개째 세 개째 개제. 세 정말 기절 당하거든? 야 애들 죽이지 마. 애들 연약한 애들이야. 야 죽이지 마 봐봐. <웃음> 죽이지 마. 파파파 파, 파, 파. 야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 왜왜 이렇게 세는 이것도? 그냥 소멸기인데 정말 기절. <웃음> 야, 왜 기절당했는지 모르겠지, 아직. 개성을 이해 못하면 네가왜 기절당했는지 모르는 거야, 임마.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 야, 신나는데? 역시 멀리는 택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세요. 택을 잘 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잘 짜진 택들을 계속 발굴해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아, 또 들어오셨네. 억울하셨어요? 억울하셨을 수는 있는데 죽습니다. 한번 더 갈게요. 성인데 딜이 더 세진 않아요. 오, 이거 딜은 같은 120퍼예요. 두칸 감소라는 거 필각 두칸 감소. 와 15만이나 오는데 필각기가? 이거 뭐 와격, 와크다 와, 55만. 야 이번에 잘하면 공부 앞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겠다. 또 진지하게 만드네. 공부 한번 제대로 두 턴짜리 들어오고 있고요. 아 우리나라 패가 없어가지고 필살이 못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노? 기고만 들면 되지 뭐. 효과 만들어서 공불 그는저 악마 자식 저걸 아사바리를 뽀개야 되겠어 아니가까 에키드나 아사바리를 뽀개야 되나? 에키드나에 치바바 엠마 어? 이성이다 치바바 니 차단 아이가? 어? 와 잠깐만 자 우리 멀리 누나가 돌아왔습니다 어, 어... 이거 하나 버릴게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더블 임팩트 파쇼웨요자 공불인데 31만 파쇼. 버크덕 30만 흐흐흐흐흐 <웃음> 어때? 덱 섬뜩하지? 이건 어때? 착하다 대선을 아? 다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감사했겠요 안녕히 가세요 버킹쇼풍 140만? 세명이면 <웃음> 얼마다? <웃음> 210만 <웃음> 자, 그래서 다음 판 갑니다 아거 뭐고 이거 뭔데요? 1렙인데 아 지금 뽑았다고 이제 구스형 형, 형 영상보고 지금 바로 뽑았어 뭐 이런 얘기죠 아이고 형나 지금 어이고 예, 이렇게 자빠지고요 형나 뽑았어 이런 느낌 오신 것 같은데 빠바, 빠바. 와두명한테 30만 어이고 반갑습니다 역시 패스캔은 보유는 해야 돼요 페이엔 처음 나왔을 때도 임팩트가 조금 약했던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근타를 넣기 되면서 되돌아붙거든 지금도 그렇잖아 근타를 없는 페이엔은 때릴만 해뭔일 생길지 모른다니까 아요 덱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추첨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요 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아직 내패 먹을 거 폐가 잘뜬 판이 한 번도 없는데도 딜이 잘 나오고 있어 요패 한번 잘 뜨면 난리나는 수가 있다 진짜. 샥 초구등 폭숙, 폭숙, 폭숙, 폭숙까지 45만. 원. 다 어디 갔나? 해머 뭐 혼자 남았네. 다 어디 갔어 아이고야, 이게 또.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어, 와우. 엄지님. 하도 쳐맞으니까 이제 엄지님이 발렌티를 데리고 왔어요. 어, 저격 칠라고. 어, 해볼게요. 그냥 해볼게요. 똑같이 매뉴얼 들어갑니다. 발렌티를 썼을 때 어떤지. 아무래도 좀 단단하겠죠? 아까보다는. 16만 7 0 확실히 딜이 실히 많이 안 나오네요. 빡, 빡, 빡, 빡, 빡. 이거 뭐고? 발렌티야. 니뭐 했는데? 아, 뭐, 아, 물론, 역할을 했어요. 왜3 0만 밖에 안 나왔잖아, 딜이. 최선을 다했구나, 발렌티. 오, 발렌티에다가 어, 발렌티에다가 녹선더야. 발렌티 녹선더면 진짜 작정한 방대기거든? 근데도 터졌어. 방어, 있네. 치저, 지방다 올리고, 발렌티로 인내 더그어올리고막 했는데, 이 정도다. 패가 안 떴다, 야. 예, 큰일 났다. 뭐, 하여튼, 요, 요, 정도 가보겠습니다. 탁! 하면서 들어갔거든. 들어가긴 들어갔고, 탁! 와우! 봤나? 내가 보니까 요덱 구성이 이것도 세요 이것도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방어 관련 다 깎아 놨지 저마 다 붙이 놨지 처젤이 막능력치다올리놨지 개쎕니다 아이고 두 장이 뜨뿐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호 오와 어, 먹어 야 먹어 야나 방금 이거 소멸기 쓴 거야 왜 소멸기가 이지만에 나와? <웃음> 자 먹방 뭐3 8만 인데요 요거는 제가 아니 음식 다 떨어졌었나 음식 다 떨어졌었고 어. 3 8만어예 제가 요거는 자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늘 반가웠고요 아니 30분간 저분은 내, 내가 찐댁으로 해도 못 이기는 상대분이시고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생방 길게 했는데 그래도 좀 되게 흐뭇했던 거는 여러분들이랑 머리 맞대가지고 진짜 찐댁을 두 개는 찾은 것 같아요 그죠? 나반먹할게자 간다 여러분 굿바이 좋은 덱 지금 제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 계속해서 갑니다 커밍 순